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홍콩에 발이 묶인 한국인은 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한다는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 참가 여성이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분노한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공항 점거에 나선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홍콩 국제공항 내부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